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에서 안금 생성 반응이 생겨요. 네. 이만큼의 염화나트륨이 있는데요. 이만큼의 질산은이 있어요. 그러면요 염화나트륨이요 화합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질산은은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요 음, 얘랑 얘랑 반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음, 이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음, 염화은과 염화, 은과 염화, 은 그리고 질산, 나트륨 이렇게 나눠지는데요이 염화, 은은요 노란색의 앙금으로 돼서 석출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때의 질량이랑 요때의 질량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분자나 원자가 추가되거나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양 개수의 원자 분자가 그냥 배열만 바꿔서 원자의 배열만 바뀐 거예요. 기체는요, 탄산 칼슘과 그 다음에 염산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기체가 생길 때는요, 이거를 뚜껑을 닫아야 해요. 왜냐하면 열면요, 여기서 생긴 이 10, 2, 그러니까 탄산 칼륨과 염산이 얘랑 이게 반응을 해서 H2O CO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CO2가 이산화 탄소라서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뚜껑이 열려있으면요 여기 있던 기체그 CO2 분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자의 개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진량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뚜껑이 닫혀있으면 여기. 있는 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진량의 원자가 추가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은보존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소인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금속의 연소가 있고요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가 있어요 어, 금속의 연소는요 원래 이게 만약에 열려 있다면요 철송, 강태송이 있고 여기에 무게가 있, 있으면요 이걸 태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산소의 양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반응을 해도 산화철이 돼도 얘네는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철과 산소가 만나면 요 산화철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 만약 얘네들이 열려 있으면 반응을 하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는 거든요 근데 질바요